자 여러분 중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끄고 있었네요 제정신이 아니었네 <웃음> 자, 자기장 자 비행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가운데로 흘러가는 비행기고 아, 여기 밀베 쪽에도 가시네요 어, 그리고 위쪽에 리얼클랜은 먼저 내렸습니다 리얼클랜의 한팀 그리고 사격장의 한팀 어, 야스나 쪽에 <웃음> 내려다 야스나 쪽으로 가는 모습 자, 총 오늘 클랜은 네클랜이고요플렉스 어, 클랜, 헝그리 클랜, 오살 클랜, 리얼 클랜 이렇게 네클랜이 참가하게 되셨고, 총아9분이 참가하는 이번 대전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이쪽에 시작하자마자 지금 어떻게 돼가고 나고 있나요? 아, 이거 시작하자마자 지금 차로 치인 건가요? <웃음> 오토바이로. 아, 리얼 클랜. 괜찮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아, 여기 에이스 팀인데요. 그죠? 리얼 클랜 하니님, 블러드님, 철티님. 이야기 괜찮습니다, 이분들. 안정적인 출발로. 피가 달고 시작하는. 리얼 클랜. 좋습니다. 자, 우측으로 좀 가시는 것 같죠? 자기장은 아래쪽이, 왼쪽으로 잡혔지만, 오른쪽은 좀 가서 파밍하시는 것 같고. 자, 먼저 내린 지금 리얼 클랜의 저 프로그래머님, 희몽님, MS님. 어 파스타님, 리얼클랜의 현재 4팀입니다 어, 이쪽에 지금 서머니랑 아래쪽에 사격장에 계시는데 지금 파스타님이 사격장에 내려와서 좀 같이 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헝그리 1팀이죠 핸드덕님, 망구님, 샘님 어, 한밤님은 지금 이쪽에서 파밍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쪽 라인이기 때문에 어, 쭉 작게장은 괜찮아요 그차 구하셨으면 어쭉 왼쪽으로 가셔도 괜찮죠 밀베에 어. 지금 한팀 있고 자 아직까지는 좀 자기장도 보편적으로 괜찮고 어, 여러분들이 모두 좀 여러 곳에 흩어져서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강북쪽으로 올라갔는데요 자 위쪽에 벌써 싸우고 있네요 이쪽에 지금 교전이 일어났습니다 어우 자 홍구리사팀 자, 홍구리사팀이 지금 프렉스삼팀을 싸우는데 둘이 지금 어. 지고 있어요 자, 기절 자 부스스님 자 고수 부스스님 어 부스스님 말씀하는 순간 2킬 어.. 아깝게도 지금 같이 내려가지고 헝그리클랜 어.. 지금 우계아나님이 기습당한 을것 같아요 이쪽 지금 부스스님들한테 자, 반면에 지금 부스스님은 벌써 2킬을 챙겨갔습니다 자 테리님 이쪽도 플렉스 클랜 1팀이라 어, 현재, 이번엔 플렉스 클랜 3팀이네요. 자, 부스스님, 페리님 돌림. 자, 오늘 새로 보시는, 어, 새로운 디스페라오님은, 어, 바로 죽었어요. <웃음> 바로 죽으셨고. 자, 오늘 또 테리님의 모습이 또 기대되는, 어, 블렉스 클랜의 에이스 팀 모습입니다. 어, 부스스님 저번에 계속 죽으시더니, 이번에 또 좋은 모습. 어, 좋은 모습, 바로 1킬 하시는 모습. 멋지, 멋지. 계속 견제하고 있는데 지금 어, 이쪽에 나가는게 또 쉽지 않죠. 부스 님도 아직 위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은행님이 차로 와, 와서 대충 알고 계신 것 같고 자태니님 우측으로 당겨주는 모습 자 안쪽에 있는 건 알아요. 있는 건 아는데 음 플렉스님이 플렉스 클랜 지금 조여오고 있어요. 돌림이 아래쪽으로 돌고 있고 자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이분 그 얼굴 미라이신 분이에요 이분 무서우신 분입니다 얼굴이 어잘 어, 싸우게 생긴 얼굴이에요 자사풀하면서 <웃음> 가고 있죠 좋습니다. 드리는 순간 지금 푸르님이 <웃음> 지금 위치는 확인했어요 부스님 확인은 못하죠 한쪽에 지금 양쪽에 갇혀있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웃음> 자, 가난해요 이분들 가난합니다 사격을 하고 있고 자 어, 우기하나님이 그나마 지금 위대요 우기하나님이 나이스샷 아 어, 샷 좋습니다 우기하나님 지금 배율도 없는데 테리님필 많이 깎았어요 테리님필 많이 깎았고 <웃음> 아이고, 또 이게 돌림이 와서 또 드링크도 주고 있어요. 자, 이쪽에 계정을 계속 볼 수밖에 없네요. 지금 현재 싸우는 곳이 이쪽이라. 어 여러분들, 이쪽 싸움을 좀 보겠습니다. 자, 테님이 뒤쪽으로 나오고 있고, 자, 이 싸움을 안 하기로 한것 같아요. 지금 페이큰 가요, 부스님 자, 백비준 야, 돌림, 테크님 바로 빼고. 아, 역시 님 잘합니다. 자, 우리 아나님 오른쪽에 지금 맞죠 어, 테리님. 역시 플렉스 클랜, 테리님. 와, 지금, 들어로 좋았어요. 자, 반면에 지금, 아, 리얼 클랜, 아쉽게도, 입니다 여러분, 아, 방금 좋은 사, 좋은 대전이었어요. 자, 지금 안 잡은 클랜들을 좀 잡죠. 자, 아래쪽에 플렉스 클랜 1팀. 아래쪽에 밀베로 지금 파밍하고 있고. 지금 들어왔네요 지금 헝그리 3팀 모살사팀이랑 지금 만난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죠? 5살사팀 하멜리님 팬님이 소리를 들려줬어요 하지만 지금 헝그리클랜에 지금 에임마스터님은 지금 믿는 걸 모르는 것 같죠? 소리 들었을까요? 워낙에, 저기, 저기, 하멜리 님도 잘 하시는 분들이 다, 다, 다, 다들 잘 하시는 분들이라, 발소리 한번 세면은, 아, 어, 이게 들은 것 같죠? 어, 아닌가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같이 옵니다. 자, 도와주러 와야죠. 이거를 지금, 대충은 안 눈치 챈것 같아요, 다들. 근데 지금, 어이구. 자, 누나맨 님이 여기까지, 왔어요. 빼고 보는 거알 듣고 이걸 사격을, 사격을 하기는 쉽지 않죠. 밀밭이라 이 몰라요. 사격하나요? 자와 눈높이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반대쪽에 지금 들어오는 거는 쉽지 않죠. 이쪽에서 지금 커버로 와야 되는데요. 위치를 확인이 안 돼요. 자, 또 바로 뒤쪽이 커버 왔고, 자, 연막 치고, 아오 오른쪽에 자, 연막을 아끼지 않아야 돼요. 좋습니다에마터님이 네, 약간 갇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오사클린이랑 둘이 지금 서로 명물, 어, 몇 멸명전하고 했어요 수류탄 자, 수류탄잘 피했죠. 크리3팀 살릴 수 있을까요? 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에임마스터님이 아군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하고 있어요 어, 연막도 치고 그러나 지금 반대쪽에 지금 들어갈 수 있나요? 지금 자 <웃음> 누워있죠 이게 가진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오른쪽인데요 들어가나요? 자 지금 살려야죠? 아 역시 에임마스터님 좋습니다 자 살리러 왔어요 코파 님이 사격하고 있는데 지금 어.. 지금.. 아이고 지금 하멜리 님 에임마스터 님한테 넣어.. 네. 었어요자 그러면서 리얼클랜 리얼사팀 우측으로 들어오죠 지금 교전하고 있는 거 알았을 거예요 총소리 때문에 자 으로 돌고 있고 판단 좋습니다 이분들 자기장도 이쪽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가고 있고 두클랜 지금 멸망전이에요 이분들 어이수 슬탄 좋았으면 잘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벌써 다운이에요다운은 너무 좋죠. 마스터님이 안쪽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리얼 클랜에 지금 또 차로 치웠나요? 지금 위쪽에. 아, 이분들 리얼 클랜 오늘. 지금 프로그래머님이. 자, 희몽님 오늘. 자, 말씀드리니까 이쪽에 지금 교전이 일어났고. 리얼 클랜이 오늘 계속 카메라에 많이 잡힙니다. 그리고 바로 철지님 클랜. 이분들 피카님이랑 철지님. 이 아니님이랑 블러드님.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아니님이 안쪽까지 갔고. 지금 천천히 들어오는데, 지금, 아 이쪽이 서로 지금 멸망전 중인데, 어 나름 지금, 어 홍그리 3팀, 지금 잘 극복해 나왔어요. 손실이 없어요. 지금. 손실이 없이 잘 들어왔습니다. 슬슬 교전에 일어날 때가 됐죠. 어, 와우. 아 어, 좋습니다 오늘 홍그리팀 홍그리삼팀 레드님 에임마스터님 에임마스터팀 활약이 좋, 좋아요 좋 에임마스터님이 아군도 살리면서 킬도 하시고 이쪽에서 팜님과미올렛님 레드님이 커버를 잘 했습니다 어 좋습니다 이팀 두고볼 필요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했음진간 민구님 클랜들어 갑니다 자 에이스 민구 자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줄런지 자철치님 핑과 붙었어요 와, 역시, 오살민구. 자, 에스다운 모습. 자, 철진님 눕혔는데요. 자, 위쪽에 클랜 지금, 도전을 잘해야겠죠? 자, 하니님 샷이 좋습니다. 철지님, 바로 커버 가요. 위쪽에 있는 거 알고 있죠? 자, 어, 위쪽에 쏘네요. 자, 고킬 챙겨야죠. 자, 베릴. 방향된 데죠 어, 뒤쪽에, 피카님. 아, 이 팀, 오늘, 시작이, 두 에이스 클린 끼리, 앞쪽에, 와우, 피카츄. 아, 피카츄 바로, 홍구님 바로, 커버 들어왔어요. 되면, 지금, 서로, 살릴 수 있을까요? 간의 교전? 블루드님과 둘이 남았나요? 자각인데요! 자각을! 자, 아, 이렇게 되면 블루드님이 지금 다 살려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살 클랜이 지금 떨어지게 됐어요. 1, 2, 1, 2위 한 클랜끼리 붙었는데. 자, 둘이 교전이 일어나서 블루드님이 이겼습니다. 반대로 오살 클랜 아깝게 첫 라운드부터 떨어지게 됐습니다. 역시 배틀그라운드 알 수가 없어요. 자, 블루드님이 철저님을 살려서, 어, 갔고. 플렉스 1팀과 플렉스 이팀 여기는 계속 매일같이 매주가 매달이 집안싸움 이에요 <웃음> 아 플렉스클랜은 어떻게 다 집안싸움이 일어나네요 이 클랜은 저번 대회때도 서로 집안싸움이 일어났었는데 가차 아, 없습니다 플렉스클랜 집안싸움 이미 지금 이팀의 독사님 클랜을 지금 다운 시켰는데 독사님 어 독사님 제로님 진님 독사님도 잘하시는 분인데 혼자 남았습니다 가깝게도 집안 죽어도 또 같은 클랜 가족분들에게 <웃음> 매물찬 클랜. 리얼 3팀 지금 들어와야 돼요. 리얼 3팀. 아, 마야베 님이 발격하고 있고. 자, 지금 리얼 3팀 위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데. 들어오기가 또 만만치가 않죠. 차가 있으면 그래도 안쪽으로 빠르게 들어오는게 좋습니다 근데 왼쪽에 지금 이제 지금 5살 1팀이 있어서 저 팀은 차가 있으면 쭉 돌아서 들어와야겠죠? 호밍마인드님이랑 자켓님 어 악진님이랑 지금 네어님이랑 왼쪽으로 크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팀은 그래도 살아서 돌아올 것 같아요 자 차가 있어야 되죠 역시 에란겔은 차가 있어야 됩니다 차를 타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헝그리 어, 1팀이 마중하고 있었는데, 다들 차로 크게 돌아와서, 헝그리 1팀이 다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렉스 팀님. 팀이 미 안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클랜, 이 팀이 지금 차가 있나요? 있긴 있습니다. 들어올 수는 있어요. <웃음> 지금 이 지금 이팀 가난해서 지금 없습니다. 배열도 없어요. 이팀 너무 가난해요. 이걸 좀 보죠. 위에까지 올라갔는데 위쪽은 지금 <웃음> 있습니다. 있는 거를 지금 모르고 있나요? 자, 현님이 지금 마중할 수 있어요. 대님, 자, 현님이 지금 아래쪽에 자리가 좋죠? 어우, 나이스. 못뭐 맞췄고. 자, 맞출 수 있나요? 이거 맞춤에, 아, 쏘지 않으시네요. <웃음> 멋있는 샷 나온 줄 알았는데. 자, 트위트칩이 A장님. 아이고, 사격을. 아, 안 돼요. 오, 이런 샷안 됩니다. 이거 클렌장님한테 혼날 샷인데. 아, 좋아요. 그래도 견제 잘했어요. 자, 지금. 윙마인드님이 올라와요. 어우, 둘이. 드릴... 임치게 님이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서로 오브 마인드 님이 살아서 위쪽에 견제를 쭉할수 있죠 이렇게 되면 자, 타는 택도 없고 자, 이 자리는 나, 나쁩니다 뒤쪽에서 지금 있어서 오브 마인드 님도 알고 있어요 이쪽이 위험하다는, 위험한 자리라는 걸그래뭔가 떨어져서 지금 혼자 내려가고 있는데 이쪽은 지금 올라와요 올라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작사님과 돌아가고 있는데 자 지금 돌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위쪽에서 지금 사격을 하고 있어서 자이장님 이번엔 잡으시나요 됐으.. 어렵습니다 자 이쪽 오비밍마인드님이 내려가서 그 플렉스클린이 또 저쪽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렉틸팀 드는 순간 지금 철지님 클랜이 쏘고 있습니다. 리얼 클랜 자 둘이서 에이스 역할을 해야 돼요. 블루드님과 지금 리얼 클랜의 살아남은 팀은 현재 리얼 3팀입니다. 리얼 클랜도 보들라는 응원가가 있어서 얼3팀 지금 아이스트로님이랑 지금 풀코드로 살아왔어요 이분들이 어, 나름 유력해 보입니다 어 이거 사격 막고 있고 자, 쉽게 올라가면 안 되죠 이제 슬슬 어, 조심조심 해야돼요어 이거 스네어님 말씀드리는 순간 오살클랜 스네어님 찹기자 자기장 삼아가신 것 같죠? 잘 쏩니다 다들 잘 쏴요 총을 자 리얼클랜 MS 지금 리얼클랜이 두클랜 중 두클랜이 풀코드로 풀좀 들어와있네요 유력합니다 어, 리얼클랜 지금 철지님 에이스클랜도 살아있고 지금 세팀이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리얼클랜 분들뭐 소모도 없고 자기장차고잘 들어왔습니다 연막도 일곱 개나 있으시고 자 오명마인드님이 아래쪽으로 돌았는데 잘 돌아서 이렇게 되면 잘 돌았죠 하지만 뒤에서 쏩니다 역시 예상했던 양가 양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 집에 있는 걸지 알았으니까 여기서 오도가도 못합니다 지금 이쪽에도 들어오는데요 역시요 아오버밍 마인드 양각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헝그리 팀 앞쪽에 자리 잡고 있는 건 잡았고 내려올 수 있죠 차가 없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잘 내려와야 되겠습니다. 또 휴님, 자, 자기장이 아파요 이제 페이지 5라 자, 다음 자기장도 만만치가 않죠. 리얼 클랜 자리가 너무 좋아요 지금. 리얼 클랜 아래쪽에서 완전 자리 잡고 있어요. 충분합니다. 자, 지금 리얼 클랜이 지금 맥부심 아시겠지만. 지금 14번팀과 지금 15번팀이 모두 리얼클랜이에요 13번팀도 리얼클랜이고 지금 아래쪽에서 어 이분들 지금 좋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은 클랜이 새클랜이 리얼클랜이에요저 안쪽에 있는 지금 5살삼팀만 아래쪽에서 가운데서 각각쪽에 어 자리잡았고 리얼클랜이 지금 리얼클랜을 잘새 리얼클랜에게 둘러싸인 형태에요 어... 말씀드리는 순간 또 가족 싸움으로 어 플렉스 1팀이 플렉스 2팀을 탈락시킵니다 상철님 샷 한발도 안맞고 피그님 좋아요 L팀도 잘 살아서 들어오네요 뭐 상철님이 어이 상철님이 벌써 킬 5킬이에요 상철님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분께 이팀을다 쓸어 잡으셨나요? 상철님이 2킬까지 가져가나요? 어... 어 키를 뺏겼어요 마이스루 어, 님도 뺏겼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아래쪽에서 지금 들어와야 되죠 또홍그리삼팀 만만치 않습니다 아래쪽에 어. 차가 있어도 차도 바퀴도 허졌어요 잘하시는 분들이라 페이지 5에 3, 32명 남았습니다 공방에서 사상, 상상할 수도 없는 님이 자리가 위만 자리에요 조금씩 조금씩 가야되겠죠 분들도 지금 황글이 3팀도 아까 초반에 위기를 맞이한 팀을 치고는 잘 왔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분들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공격을 하나요? 엄마가 안에서 자, 그래도 음, 됐고 어, 지금, 에이마스터 님이 속해 있는 팀 괜찮아요. 지금, 홍크리 3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살 3팀. 오살의 희망. 오 혼자 남은 팀이에요, 이제 지금 아, 가까이 위치가 너무 좋아서, 다 마중할 수 있는 자리예요 양쪽에서. 어, 이렇게 되면 지금, 자 말씀드리는 순간 자기장이 가운데로 접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유리한 건 오살 클랜이죠 네, 가운데로 질르나요 코리아님 이분들 오우 잘 들어왔어요 잘 들어왔습니다 가운데로 자잘 지켜야죠 자잘 잡아야 돼요 아 이건 잘 들어왔고 이쪽에서 잘 봐줘야겠죠 들어올 수 없는 길로 음, 채도를 잘했어요 가운데로 차도 터뜨렸고, 자 양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위쪽에 지금 헝그리 3팀이 지금 플렉스 3팀 견제하면서오고 있고 가운데에 지금 남은 클랜과 위쪽에서도 리얼 클랜이 지금 위쪽에 있어요 이쪽도 지금 이 팀과 싸우고 있네요 와야 되는데 둘이 여기를 나와도 문제입니다. 어 이거 쏠수 있었는데요. 와우 리얼파스타님이 잘 쐈죠 프로그래머님이 잘 쐈습니다 이라 경박사 할것 같고 가야죠 리얼클랜도 지금 저기서 싸울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장 자기 가운데이기 때문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앞쪽에는 지금 블루드님이 있어서 이쪽 이 팀이 양각이라 어, 들어오기가 나쁘진 않아요 어, 이렇게 되면 자리가 좋습니다 리얼클랜 위쪽에서 플렉스클랜이 들어왔어요 리얼.. 리얼클랜 앞자리를 너무 멀리까지 왔나요 리얼클랜 챙기고 베릴이 지금 상향돼서 다들 베릴을 들고 있어요 종을 허허벌판입니다 동선이 완전히 허허벌판이에요 연막이 연막, 연막 싸움이 연막 싸움 하지만은 않죠 리얼클랜, 플렉스클랜 지금 네분다 살아남았는데 다음 자기장이 이분의 운명을 가를 것 같아요. 이 팀의 운명을 이면에 리얼 지금 리얼 3팀 잘 왔는데 여기도 네명다 살아남았어서 두 분씩 떨어져 있어서 지금 앞쪽에 있는 두 분이 결정을 잘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지금 들어오는 것만 봐줄 수 있어요. 코리아님과 파이어벤님 쌀류 님이 를잘 가져갔죠? 설류 님을 다운시켰어요 자, 이쪽 마중하고 자리 잡기 좋죠? 지금 리얼 3팀 아이스톤 님도 다음 자기장이 중요합니다 이제 어느 팀에 손을 들어줄런지 자, 자기장이 아래쪽으로 잡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빠르게 들어와야죠? 지금 이팀 빠르게 들어와야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아래쪽엔 지금 어.. 리얼 팀이죠 리얼이 팀 리얼이 팀혹스님 아웃됐어요 자 밖에서 이제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가 이제 터지면 못가요 어, 님이 얼굴 살아가기 쉽지 않아요 자 리얼이 팀 만만치 않습니다 역시 잘하는 팀이라 만만치 않아요 리얼이 팀 설님이 죽었지만, 지금 세 캐븐... 분, 어우, 스류탄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홍진님이 살릴 수 있나요? 3킬 됐고, 우측으로 가고 있죠? 왼쪽으로, 왼쪽인 선택하고 있어요. 선택을 했고, 싸지고 있습니다. 아우 자, 파이어벤 님이 킬잘 챙겨갔어요 자, 근데 이 문제 지금 연막이랑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뺨무신생이에요 자, 그래도 위쪽에 잘 정리하고 왔죠? 잘 땡겨주고 있어요 마이스테루 님이 밖에 플렉스 1팀 떨어졌고 자, 아, 이렇게 되면 지금 리얼... 리얼클랜 4팀 위치가 너무 좋아요 리얼클랜 4팀 위치, 위치 너무 좋죠 위쪽에서 잘 처리하고 들어온 게 고지를 점령한 자리입니다. 자리가 너무 좋고 고장도 있고요. 자리가 너무 좋고. 맨날 지금 오사클랜 가운데 정리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세분이서 지금 힘겨운 고난을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테리님이 어이고 테리님 아직까지 살아있는 테리 바로 죽었어요. <웃음> 아, 테리님 바로 죽었습니다. 칭찬하려 그랬는데 바로 죽었어요. 아, 레드님이 정리했고 자 이렇게 들어살 뭐 클랜의 지금 남은 희망 3팀 로기가 만만찮아요. 살아남았고. 아.. 이렇게 되면 지금 최초에 리얼 3팀이 선택한 이 훌륭한 오더 차로 들어온 이 훌륭한 선택 코리아님과 지금 파이어벤님의 선택이 어, 결과론적으로 좋은 선택을 하게 됐어요 아군도 다살서들어 저분도 지금 4분이서 네 남았습니다 아, 차로 쭉 들어온 선택이 엄청난 어, 결과를 처리하게 됐습니다 철지님 싸우는거 보죠 자 혼자 자 철지님 에이스 실력은 보죠 자 3대1입니다 철지님 자 엄막 안으로 엎드려있죠 철님은 과연 보내내요 보내는 선택 오! 오! 오! 아 철지님이 이래나요 아. 철지님 아. 자 오살플레이한보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리얼클랜과 오살클랜 싸움입니다 자, 클랜 모띠님 자이번에 세분 리얼클랜에 맞서 부스스 자 두명기절이에요 지금 한팀 정리할 수 있고 이 지금 자 리얼클랜이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살클랜 어부들이 노려볼 수도 있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오살클랜과 지금 리얼 한팀간의 싸움입니다 4대3인데 위치적으로는 리얼클랜이 더 좋아요 자리는 근데도 한번 크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갑옷이랑 다 깨졌습니다 냉님과 자리가 근데 너무 좋습니다 저쪽에 저쪽 클랜 자리가 너무 좋아요 아, 반면에 지금 자 저는 어, 이쪽팀 응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어떤 선택이 될런지 자, 아, 자기장이 오는데요 오행냉님 모습 한번 보죠 자기장이 너무 아프죠? 연막! 좋구! 어이구! 좋은 샷 아, 샷이 너무 좋았어요 계속 안나요 와우 늦님 남았죠? 자, 크게 벌리고 있죠? 리얼클랜 도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장이 오는데요 너무 아픕니다, 이제 자기장 야, <웃음> 이거 가슨~~ 자 이렇게 1라운드 리얼 3팀 자 리얼 3팀이 1라운드를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어우 노래 좀 듣죠 여러분 아 방송이 조금 약간 조반부터 조금 어, 어려웠는데 분들이잘 아, 됐습니다 어우 아, 오더가 훌륭해 이건 2판은 약간 평가를 좀 해보자면 어, 리얼 클랜의 이제 파이어베님과 코리아님이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죠. 딱그 자기장 바뀌면서 차로 가운데로 오는 선택 차 터트리고 어, 가운데 잡으면서 아군 라인 믿고 어, 맡겼죠 그래서 그라인을 뒤에 두 분인 어, 살류님과 어, 마이스토리님이 뒤쪽에 플렉스 클랜을 어, 잘 막으면서 안쪽까지 잘 땡기는 모습이었어요. 어, 좋습니다. 어.. 재밌는 재미, 모습이었어요 자 반면에 아깝게도 우살클랜은 자리를 잘 잡았는데 어, 마지막 자기장이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 냉님이 사키를 챙겨갔고 음, 리얼클랜이 끝까지 좀 많이 살아남았는데 어, 아깝게 됐습니다 음, 그래도 리얼클랜이 어, 프로그래머님이 좋은 실력 보여주시면서 어, 사키를 챙겨가셨고 어, 리얼클랜이 1등 3등을 가져가게 되네요 네. 오늘은 리얼클랜이 좋네요 자 반면에 피카님과 블루드님 한니님이 클랜이 지금 저자번대회 우승팀인데 1라운드 아쉽게도 그우살 1팀 클랜을 너무 빨리 만났어요 지금 13번에 호구님과 이쪽에 우살 민구님을 너무 일찍 만나서 에이스 팀 간에 서로 교전이 일어나는 바람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반면에 지금 에이마스터님 훌륭해요 지금 에인 마스터님 플레이가 눈에 있습니다. 어, 좋아요. 아까 살리는 모습 좋았고, 아군 끝까지 버리지 않는 모습. 어, 너무 좋았어요. 역시 아, 테리님, 브루스님. 브루스님 아까 그 2킬 당가요. <웃음> 이번에 인터뷰 못했는데. 어, 좋았고. 테리님 역시 잘하시는 에이스입니다. 아까 그, 어, 없는 모습 쏘는데, 어 엎드려 쏘는 거. 좋았습니다. 한철님이 또그 아군, 아까 플렉스 이팀 정리하고, 어, 가족살인하면서 오시는 송철리네 좋았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자 2라운드에서 또 뵙죠